홍은에의 오늘은 리얼 운동 리얼 운동 리얼. 제가 하체 운동하나 다른데 저 운동하는 루틴을 어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트, 횟스 이런 거 그다음에 쉬는 시간 아마 힘들어서 아마 얘기도 많이 못하는 거에요 힘들어서 아마 얘기도 많이 못하는 거에요 한번 보시고 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뭐가동 범위 속도, 이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마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음보을 롯데 하 요즘에는 제가 항상 이 마사지건을 이용해서 근육을 먼저 풀어줘요 이렇게 되면은 얘 그냥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육이 잘 풀려서 혈액도 잘 몰리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한 10분 20분 스트레칭을 했으면 지금은 뭐한 5분 6분? 이정도로 많이 좀 짧아졌어요 이걸로 하다보니까 근데 이거는 보면은 몰라 직접 해봐야 해봐야 진짜 좋은지 알고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 직근 직근, 봉공근내측강근뇌측강근 이게 다 이제 발달이 되려면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가동 범위 이런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 어차피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응. 설명보다는 이제 하는 모습 그냥 응. <목소리> 하, 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두 번째 레그 프레스. <웃음> 내가 모든 운동 중에 제일 싫어하는 레그 프레스 너무 싫어. 이는 공기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하, 둘, 셋, 아, 아하, 아하, 아하, 아 아하, 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어, 둘, 셋, 넷, 이 아홉, 자, 라면... 진짜... 숨을! 남자의 무릎을 이렇게 하는 건지 늙어서 그래 늙어서 자 이제 운동하기 전에 자 어깨의 모습 일단 음, 끝나고도 같은 포즈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운동 전화면에서 몸이 안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셋넷 다섯 아홉 열둘셋 넷, 다섯, 네, s o 아, l 세, 네, o u l A soul. A soul. A s o 아까의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? 전면, 전면, 보면 그리고 이제 전면하고 딱 아, 분리가 돼야, 분리가 돼야 돼. 가슴 아픈데. 자, 카메라 한번 보소 볼까? 여기까지 홍언니 어깨 운동이었습니다. 아, 힘이 없어. 아, 아, 안녕. 고이고더라 아, 안녕.